자 이번에는 줌어스 PC 접속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로 접속하면 수업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PC 접속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줌은 스마트폰과 PC를 둘다 사용할 수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태블릿 PC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줌을 사용할 때 컴퓨터에서는 가로로 긴 화면을 볼수있고요 스마트폰은 세로로 긴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시 장점은 화면이 크고 채팅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웹캠이 없으면 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고요. 외부 마이크가 없으면 내 목소리 전달이 힘들어요. 스마트폰의 사용시 장점은 쉽게 접속이 가능하지만 글자가 작아요. 그리고 혹시 외부에서 접속하셨을 때는 데이터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컴퓨터 줌을 사용하기 위해서 줌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z 점어스 u s 운로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다운로드 센터가 이와 같이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실제로 했던 실습창을 통해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료로 가입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국내의 여러 다른 사이트와 달리 생년월일하고 이메일 주소만 입력을 하면 가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번 읽어보시고 가입해 주시고요. 가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업무용 이메일 주소나 네이버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구글로 로그인하는, gmail로 로그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입 후 어, 줌에 로그인하고요. 참가, 회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와 같은 창이 뜨고요. 회의 참가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회의를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로그인은 뭐 구글이나 혹은 가입하셨던 이메일 주소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줌 프로그램에서 우측 상단에 참가 버튼을 눌러서 접속을 하시면 좋고요. 회의 전에 부여받았던 숫자 10자리와 그리고 이름 수정하기. 마지막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회의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회의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하시고요 회의 링크 주소를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십니다. 어, 저와 같은 이런 창에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긴 영어 주소창을 우리가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고요 어, 이와 같은 경고창이 뜨면 줌 어스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바로 줌에 입력이 됩니다. 어, 이름은 실명을 해주시는 게더 좋겠죠. 메 예, 참가를 눌러서 참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구글 검색창에서 줌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줌 어스 라는 관련 검색어가 뜨기도 하네요 클릭을 해 보시면 제일 위쪽에 줌점 어스 혹은 줌 비디오 컨퍼러싱 이라고 되어 있는 탭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화면이 나오고요 혹시 저와 같이 한글로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쪽을 내려가셔가지고요 언어를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처음에 회원을 가입 안하고 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회원에 가입하고 음, 접속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 화면 우측 상단 좀잘안 보이시죠? 글자 중에 데모 요청 혹은 제일 오른쪽에 지원 그리고 리소스가 있죠. 리소스에서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리소스라는 창이 안보이시면 화면 아래쪽에 내려오셔가지고요 다운로드 그 다음에 페이 클라이언트 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위쪽에서 리소스라는 탭을 클릭해서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하시면 아래쪽에 이와 같이 줌 인스톨러 ex 이라는 어, 다운로드 되는 것이 뜨고요 여기서 바로 파일 열기를 하시면 이제 음,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설치가 다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PC를 이용해서 줌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지금 만들어 놓은 주소창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소창은 이와 같이 줌.s로 시작하는 영어의 긴 글이구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어, 이 사이트에서 줌 미팅스를 열려고 합니다. 한번 열기를 해주시면 되요시구요 어, 이름 입력해 주시구요. 회의 참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가를 하시는 방법이 있구요. 이제는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원가입을 하시기 위해서는 줌첫 화면에서 무료로 가입하세요라는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을 제가 임의로 98년 어, 지금 개인정보수지 비용에 대한 동의를 한번 정확하게 잘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가입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이 나와 있고요 업무용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사용하시거나 혹은 네이버나 다음으로 끝나는 메일 주소를 뜻하구요 조금 편리하게 가입하고 싶으시면 구글 gmail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어,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요 누르는 경우 바로 이와 같이 화면에 뜨고요 어,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회의를 참여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통해서 같은 회의를 계속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PC를 이용해서 줌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